지금 똔또님 나 어떻게 생각해요? 저랑 혹 저랑 사, 사귈려고 오신 건가요? You're my girlfriend 어. <웃음> 와 감동했어요 와. Sweet 스웨이 e 도 on 나 h 기려고 한건데 응. 저기 생 one d 진짜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도 know. 게 don't know. I d o 하 t know. I don't k 여기 뒤에 야경도 진짜 이 o w I don't know. I 뭐라? 저 어때요? 갑자기? 아 네. 뭐로요? 아, 저 어때요? 아 왜? 아, 저랑 혹시 저랑 사 사귈라고 오신 건가요? 어. 아니에요. 저는 어떤 거 사람이요? 아, 네, 것 사람이요? 아내 착한 거 같아요. 착하고. 인실 게임 한번 할까요? 네. 처음 어, 인상. 초 인상 어땠어요? 둘기 파채 먹을 때 조심하세요. 뭐금붙이 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음. 고로 이거 고기 값은 뽕파이예요? 아? 뽕파이. 뽕파이 뭐예요? 또뭐더 드시든지 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제가 제가 오셨으니까 제가 대접할게요. 예. 지페이 하? I'll joking. Dutch p 아, Dutch 네. half pay. 어, 맞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My, my treat. My. o n i r l f r i e n d He said he will pay if you c a l i m u w i o l e g o e a h o t h a o y o u 재미 없는데? 그거 어제 아, 아, 연습했어요. 애교 제가 방송해서 연습했어요. 해봐요. 애교 목소리. 어 고기 밥 같이 먹고 맛있어요. 살기야. <웃음> 살, 살기 알아요, 살기? 싸기 몰라요, 뭐. 몰라세요. <웃음> 국제 커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Very positive. 괜찮아요. 서로 언급, 언어도 가르켜 주고. 그럼 처음 인사 어땠어요? 지금이요 아니면은 처음 만났을 때요?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뭐 주작하느라고 그냥 정신 없었죠. 되게. 정신 없는 여자요 아니 아니. 그냥 인사하고 뭐 늦어가지고 제가 좀 정신 없었죠. 착판 <목소리> 사람. 서로 먹여주는 거 단가 얼마인가요? 너무 싫어하는데 m sure i e s s e I'm sure I'm sure i e e e e r e i r m e 그러 Sorry, Yuri. I tried to help you, but he already has GF. Forever alone. No, I don't have GF. <웃음> <웃음> 서로 눈몇 주나 바라볼 수 있어요? 나 진짜 이거 진짜 잘못해요. 아니 그냥 싸움이 아니라 그냥 아이컨템. 아이컨택 진짜 못해요. 아이컨택 제가 제일 다 내가 한번 해봐요. y 리 r i s y o 구 r 되 i r 실의 r i 있으신 s 요 h o m e on, come on! I'll tell you s e h i g e l e Are you a camera? Because every time I look at you, I smile. But you don't smile at once for me. t h e r s a e r o e Are you Google? Because, because everything I cannot find, it, I can't find it from you. There's no e a n i n g There's no meaning. No, there's no m a e r n m a e r n reason. 아니요 나.. 저는 진심.. 진심이에요 아. 동동님 노래 한곡 내가 한곡 불러드릴게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일부러 못하게 부르는 거다 알아요 다 <웃음> 멈춰! 멈춰! 왜요? 아니요 그냥.. 약 약간 약간 부담스러워요 제가요? <웃음> 아니. 아유 다어부담스러웠어요 음, 아니, 안 닮았는데? 어느 <웃음> 쪽 <웃음> 유리, 유리 트름. 어이더 괜찮은가요? 딱 하나만 고른다면 어느 쪽이죠? 는 유리 트름이죠. 뭐도 유리 트름. 와, 근데 이제 여기 원택도 관광지로 최고네요. 한우 해상으로객조촌 경정선. 와, 안 돼. 여기는 상주의 회생나, 회상나루 객주촌이라고요. 여기 진짜 좋습니다. 한옥 같이 이렇게 돼 있고. 눈떠 보니까 내가 또 이제 유리 님이랑 스트리밍을 하고 있네. 신기하네요. 하여튼. 그래서 진실 게임 언제 해요? <웃음> 진실 게임? 어, 떻게 해요? 진실 게임. 어, 떻게또 진실 나 진실 아르면 나 대머리 내일 탈 거예요. Okay. 나 아무도 나도 진씨 아니면 대머리 제가 이메일로 연락했어요. I, I contact him by email. 아 근데 어, 어, 그이 궁금했어요. 네. Why did you contact me? Why? 어 음. 그냥 꼬기고 어, 멋있고 그래서 재밌고 연락했어요. 그리아리바 엔터테인먼트 막모집합다 그거 보고 그한 것도 있어요. 리아리바나 <웃음> 최근 최근 최근 영상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리얼리바, 아 이거 리얼리바 나 CEO 하겠습니다 아 CEO 봤죠. 그거 아아 아, 아, 아, 봤어요 네, 봤어요 그거 봤어요, 그것 봤어요. 그것 때문에 한번 아니고? 어 아니예요 아니어 <웃음> <웃음> 그거 띠마라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뭐예요? 욕이에요? 중국어예요 욕이에요? 아니 띠마라 노빛고 뭐야? 여기서 뜯어 아는 사람 너밖에 당신밖에 없어요 <웃음> 아빠, my dad. t 내 ah. no. <laughs> a 테 아, 넌 t h a t 막내 y 테막 내한테 다운. 막 a 한테 다운. 막 내한테 다 m 막 내한테 다운. 막내 h 테 다운. 막내 h 테 다운. 막내 h 테 s 운 h 내한테 다운. 막 내한테 다운. 막 내한테 다 h 막 s 한 h 다 s h s 제가 라랑 같이 있을 때 시만했어요 or disappointed when y o u with me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How do you think about me? Good Good? 음. 근데 실물이 더어 좋은 거 같아 실물도 좋은 거 같아 영상 보다 어 진짜요? 아, He said I look better in real life 라랑 같이 편집할 때 좋았어요? 네, 네, 네. <웃음> 그냥 장애인 오는게허나 Girlfriend, yes. Oh, I, I, I, am, u h w i f e Oh, y a h wife. n o f you. Yeah. s o no. no. I'm sorry. I'm e o r r y o r r y Sorry. e o r r y Sorry. s o r Sorry. Sorry. Sorry. Sorry. s o k i n g j o k i y g o o r i n g m y dad i s h e r uh, e o o r Sorry. y y y y s s o y o o o y s r y 유리는 여행 자주 다 같이 여행 다녀줄 건가요? 안사 o tan, patsy, you hang tanner. You go now. I'm sorry. I'm sorry. I'm sorry. 그 m sorry. i 유리 o r r y I'm sorry. I'm sorry. See ya. see ya! See ya! Peace! 네. See you tomorrow!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네. 계세요.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 유리님이랑 잘될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유리님이랑 잘 되면은 도와주실 건가요, 여러분들? 응? <웃음> 그걸 어찌함? 안... 야 그래도 반응 좋은데 근데 저는 저도 라이브를 가끔 하지만 되게 대체로 클린하시고 착하시고 대체로 좋으시네요 예. 제발 좀 데려가세요